안녕하세요, 너스링과입니다. 오늘은 이렇게 필리핀에 와서 이제 디저트 박물이라는데로 왔어요. 한번 어떻게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Yeah. <웃음> this one with the star. This is the room that you won't be having. 아 이렇게 뭐야 뭐야 뭐야? 그래도 이게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뭘 해주나 보네? 안내를 해주나 보네? 1 인당 거의 만 육천 원 돈입니다. 이 h big p a s s p o 단체가 거야? 단체로? 네. 뭐야 단체로 가는 거야? 너무 싫은데 Before you proceed, I l l be giving you some reminders. p l e 먼저 제일 먼저 가. 이게 뭐야? 어? 여기 다 내려오는 거야? 어? 아, 그렇죠! 왜? 으아아아 뭐야 이제? 뭐 하는 거야? 이게 뭐야? 뭐 하는 거지? 어떻게 하는 거지? 뭐 하는 거야? 이게 뭐야? 저기 마시멜로 방 여기 저 들어가야 돼! 아우야, <웃음> 김기스 g Marshmallow. t d a y o no, n no, o no, no, no, no, no, no, n no, no, no, no, no, n no, no, no, o o o o o o o o n o n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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<놀라고> 예바요 <놀라고> <놀라고> <놀라고> <웃음> <놀라고> 젤리야, 귀여워. 어, 이거 뭐야? 이거 이렇게 원? 다틀어달라 나와. 애들 이거 뭐 아, 스여워 아, 귀여워. 아, 귀여워. 아, 귀여워. 아, 귀 아, 귀여워. 아, 귀여워. 와 이쁘다 우와 우와 너무 귀여워 우와 我有几多 <laughs> <laughs> <laughs> <laughs> <laughs> 되게 어적해 보여 이거 뭐 돌아가는 거야? 아, 아니네 우와 이렇게 여기 들어가서 사진 찍는 건가 봐아 아니 너도 뒤에 숨어야지 어. 좀몸더 보여줘 유니콘. 유니콘... 와 사도 돼? 사도 되는 거 같은데... 돌아가는 거 이거... 어, 이게 뭐야? 굳이? 여기는 만지나? 설탕도 올려줘. 연유에 아주. 방물에올려준다 맹고! <웃음> 괜찮네. 아, 힘들어. <웃음> 아, 힘들어 죽겠어. 자, 잘 먹었습니다, 여러분. 어, 끝이 아니네? <웃음> 뭐하냐? 아, 어, 진짜, 저렇게 못한다. 오, 어쩐 저렇게 못해? <웃음> 야, 뭐야? 눈이, 눈이 이상한 거야? 손이 이상한 거야? <웃음> 나가면 여기에 이렇게 또 상점이 있습니다. 단, 단체 사진? 키워? 키워. 귀찮아서. 뭐 아, 응. 응? 이렇게 세상 벨라벨인 그 스타일이래. 뭐 굿즈. 와 색깔 되게 예쁘다. 와 귀엽구리하네 색깔들이. 뭐야? 이거 어디서 방이야? 와 여기 사탕 머신. 머신 아주. 이렇게 뭐 유니콘들 좋아하네 여기는 유니콘이 난리네 뭐야? 뭐하는 거야? 이거 뭐야 라면이야? 어? 아이스크림이구나. 라면에 계란 올린 건줄 알았어. 어 이거 위글위글 위글 짝퉁이다. 무슨 아, 위글? 아 위글. 어머 <웃음> <웃음> 이거 뭐야 마그넷이야? 귀여워. 귀여운데? 이런 거는? 귀여운데? 마그넷? 도넛? 자요 느낌, 여러분 요 느낌입니다. 짠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필리핀에 있는 디저트 박물관에 와서 이렇게 한번 찍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? 제가 봤을 때 여기 오면 은한 번쯤 가보면 굳이 이것 때문에 여기 올건 아닌 것 같아요 오 이렇게 이런 것도 있어요 어때요? 어땠어요? 브로디아 너무 재밌었는데? <웃음> 추천할만해? 오 맛있다 응나 완전 추천는거 같지 지금까지 놔둘리놔였습니다 안녕~~~~~ 안녕~~~~~ 아우씨 죽어 내가